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해야 될게 약간 좀 많긴 한데 일단 먼저 처리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 나무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이라던가 이제 도구들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지정해야 될게 있는데 자, 일단 이런 거 효율성 먼저 올리고 이런 것들 있죠. 효율성 최대한 올린 다음에 잠깐 끕시다. 꺼야 됩니다. 이렇게 꺼놓으면 나무들이 이제 자동으로 생산이 될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집이라던가 기타적인 건물들에 대해서 건설이 가능할거예요 일단 시간을 좀 빠르게 돌려봅시다. 지금 재료가 없는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요소들이 생겼는데 이게 가마력이라는 겁니다. 이 가마력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공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공력이 높으면 나중에 상대방 지역을 속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선택을 합시다. 일단은 그리고 연구가 완료가 됐네요. 제 생각에는 이쪽 라인을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이걸 연구할게요. 자 우선 효율성을 올립시다. 이거 먼저 선택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나무가 생기니까 건설되기 시작했죠. 일단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이쪽 주변에다가 콜레스터를 더 지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 더 나왔죠? 자 아처 배력이라는이 카드가 나온는데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무를 이용해서 가마력을 생산하는 그런 전투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내비둘게요자 이쪽 주변에서 상당히 벌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한번 나무를 만들어보죠. 이쪽에다 나무를 심고 이쪽도 벌목을 해서 여기에 나무가 많이 쌓이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볼게요. 웬만하면 겹치는 장소가 안나오면 좋겠는데 저희가 자리가 그닥 좋진 않아요. 자 이거 계속 고르고 아마도 이쪽에다 설치를 해야될 것 같네요. 이쪽에다 설치합시다. 그리고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여기는 일단 다 정리를 할게요. 모든 나무 다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맺히는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상관 없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심는 속도 올립시다 그리고 저장고도 일단 작업을 시킬게요 자, 집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여유 공간이 생겼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의 시간 동안 여기 이미그레이션 센터를 하나 더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고요. 아이고 여기 아직도 짓지도 않고 있었네요. 자 이런 거 지시내립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슬슬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놓을게요. 음... 뭐가 좋을까? 사실 석탄을 지금 상태에서 1 0 천 개를 모으는 게 쉽진 않은데 차라리 이걸 할까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야 이런 것도 다 건설 지시 내리고 자 우선순위 올리고 좀 생산량을 좀 올릴게요 여기도 건설 안돼 있구나 더 빨리 시켜야겠어요 자 계속 친선관계를 맺으려고 우호 표시로 돈을 보내고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언젠간 정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자 어느새 또 나무들이 쌓여있으니까 다시 작업을 진행시킬게요. 자 이런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번 좀 지켜볼게요. 트레이딩 포스트는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할게요. 일단 지어놓긴 했는데 아직 쓸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좀 걱정이네요. 저희가 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철을 수입해와서 가공시켜서 이 도구 툴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약물도 지금 이메디신 메이커 어디 있더라? 아여기있네요 이게 연구가 될 때까지 저희가 약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트좀 빠르게 태울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없으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 완성됐네요. 이렇게 넣고 아무래도 이제 돌도 채굴을 할 시간이 온것 같죠.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어디부터 있을까요? 어 생각보다 많은 데 있네요.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마을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타입이 두개네개 여덟 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대국이 되면 이런 이 정도의 건물 소유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저런 거는 뭐 여유가 있을 때 차근차근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보세요. 이제 가마력이 생기기 시작했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전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그건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딱히 지금 중요한 건 없고요. 밀은 미리 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놓고, 그 다음에 머쉬룸 농장도 사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읍시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잠시 팔았다가 다시 짓고 있거든요. 일단 이쪽에다가 계속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과거의 자리는 이렇게 크게 저장고를 마련해 놨어요. 별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름 배워놓고요. 자, 빠르게 연구가 되고 있죠.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광로하고 마인을 배울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철 원석이 있기 때문에 재련된 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재련된 철을 만들 수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도구를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도 되네요. 어디보자 이번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긴 한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솔직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그콜 버너라고 해서 석탄을 대량으로 생산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석탄으로 오히려 효율을 더 올려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음. 에이 모르겠다. 일단 이거 두개 구입합시다. 두개 구입을 할게요. 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게 바로 속국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속국 만들려면 최소 4 5 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안되고 좀 기다립시다. 어디보자.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까? 일꾼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챙겨야 될게 이제 슬슬 돌 돌을 고정적으로 캘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한번 돌려봅시다. 쿼리가 안 나오죠? 음. 아... 다들 구입하긴 해야 되는데... 얘 정도는 나쁘지 않겠네요. 얘 구입합시다. 자, 윈드밀은 나중에 구입할게요. 베이커리도 나중에 구입할게요. 이제 아직 밭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고요. 여기 주변에 동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나중에 곡물들이 생기면 동물들이 달려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해서 이쪽에다 한번 지어놓고요. 자 여기도 마을이 구성되기 시작했죠. 좋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데도 대량으로 나무가 보관이 가능하게끔 저장구를 좀 구성을 할게요. 아,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나무만 저장하도록 지시를내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네요. 이쪽은 풀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뭐 알아서 잘 될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래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시청 2레벨이라서 카드 하나 더 집어넣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거 있죠? 이거를 배치시킬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아 이건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나중에 애들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배치시킨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뭐 아직은 여름이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그리고 먹을 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거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 저희가 감당을 못할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일꾼들이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죠.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인구관리정책이 실패한거죠. 일단 길을 연결합시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네, 이렇게 지어놓겠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연구속도 저희 빠르게 올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메디신도 그러니까 아까전에 120개였나? 그그 정도였죠. 근데 지금 80개로 떨어졌고 도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음 굳이 500골드를 투자해서 바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낚시나 한번좀더 해봅시다. 괜찮은 자리 있을까요? 114% 110, 112%. 여기는 어떤가요? 아, 별로고요. 괜찮은 데가 없네요. 그쵸? 106%, 114%. 여기가 낫겠다. 자, 어쩔 수 없지만 여기다 짓게요. 여기다 짓고. 일단은 길을 연결할게요. 자 이런식으로 연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는 저장고 짓는거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여기다 짓는게 낫겠네요 됐어요 한 이정도 지을게요 자그 다음엔 블랙스미스를 짓겠습니다 아이론마인 어, 저희 주변에 찰 광산이 없죠 자 스멜터 이거 용광로죠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 바로 만들게요. 지금 저희가 철 원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도 됩니다. 일단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건설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음,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요. 나중에 이거를 음, 포레스터를 하나 더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를 그냥 연달아 지어볼까요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자, 콤보 올라갔고 제가 납치하는 게 생겼어요. 키드냅이죠 근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까지 납치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 구입할 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오버하지는 맙시다. 어차피 제가 이미그션 센터를 두개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콜버너 얘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호이 됐어 여기 있는 거 빨리 완성시키고 을 차례대로 합시다 자 사람들 계속 데려오고 있죠 좋은 징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업그레이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20개 20개 20개 아 돈이 부족하죠 좀 기다립시다 아니요 지금 팔수 있는 게 어, 없어요 일단 내비둘게요 그리고 여기도 돈 생기면 업계대 시킵시다 자 보세요 도구 8개밖에 안 남았죠 이제 대장간이 생기면 그때 생산이 가능할 거예요. 자 먹는 거 생산량 어떨까요? 음 지금 괜찮네요. 한동안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몇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죠. 그래서 매번 주시하고 있긴 해야 돼요. 여기서 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나무가 계속 부, 모자른데? 그렇다고 포레스터를 계속 지을 수도 없고 일단 이건 좀 지켜봅시다 음더 이상 할게 없어요 캔슬 그리고 이거 그냥 매뉴얼이 아니라 오토로 돌릴게요 음, 알아서 잘 판단하도록 지시 내립시다 저희는 뭐별 이렇게 건물에다가 별표만 찍으면 되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잘처리해줄거예요자 업그레이드 끝 어 이것도 중요한데 언제 만들어준 건가?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밀을 지금 재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일단 가용인력 한번 봅시다 이쪽에 보시면 가용인력이 68명 중에 42명밖에 안 돼요 아 32... 38명밖에 안 돼요 음 머리가 아프죠 물론 이게 오토 지정이 돼서 그런거긴 한데 야 너네 빌더 너무 많이 지정됐어 안되겠어요 수동을 합시다 한 이정도로 할게요 아 그리고 겨울이 왔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거 빼고 이걸 씁시다 그럼 행복해질거예요 그래요 드디어 대장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 대장까지 아니라 용광로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철 원석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 10개하고 나무 10개가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꼭 써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죠. 됐어요. 보세요. 일단 레이드 시켜야 될게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원하는 게안 나오네요. 어디보자. 광산이 나와야 되는데 광산이 안 나와요. 자 도구 모자르다고 지금 메시지 뜨고 있죠. 이게 연구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좀만 버티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10개 정도 구입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비싼 걸좀 팔아야 돼요. 저희가 팔수 있는 건이 정도밖에 없어요. 야 피가 백...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웃음> 안되겠어요. 비를 줄입시다. 피 디스카운트 누른 다음에 다시 트레이드를 해서 스틸 툴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가격 겁나 비싸죠? 20개 구입하니까 벌써 600골드가 나가죠? 자 그러면 저희가 팔수 있는 거를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스타산 맞추셔야 돼요. 일단 50개 정도 팔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할거예요 그래 아 이번에는 이거 연구합시다 어플렉스미스 바로 지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찍겠습니다 철 원석이 없다고 하죠? 여기서 철 원석 만들면 되니까 기다리면 돼요 이건 솔직히 인내십 싸움이고 지금 약물도 모자는데좀 기다려 봅시다 얘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에헤이, 이렇게 해야지. 그거 다 버리면 어떡하나? 에헤이, 실수했죠. 자, 그리고 건설 우선순위를 좀 지정하게. 여기 배표 쳐있니? 안 쳐져있죠. 자, 이쪽 먼저 건설하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이렇게. 자, 좀 있으면 도구가 도착할 거고. 아 메디신도 조금 있다가 수입을 하긴 해야 돼요 한천골드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약이 없으면 애들 죽어나가기 때문에 인구들이 점점 줄어 나가요 아, 이런 거 감안을 해야 돼요 코랄버너 하나 더 만듭시다 자 보세요 재료 생겼죠? 이제 1개만더 만들면 바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구와 도착하면 건설해 주겠죠 아이고 좀만 버팁시다 됐어요. 자 이렇게 도구가 도착했으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서 바로 건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미리 지정을 할게요. 얘도 재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나왔다. 돌광산 저희가 지금 돌 쪽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중에 돌광산을 이렇게 건설을 할거예요 그리고 이쪽 라인 있죠? 여기는 비옥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를 재배시킬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구입은 해놓을게요. 그래요 건설하기 시작했죠. 자 이번엔 약을 구입합시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럭셔리 이자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팔고 그리고 약을 구입할게요 일단은 100 정도 구입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00 골드가 나가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플랜텐션 연구하고 한 1년 정도 더 버티고 그 다음에 메디슨 메이커까지 연구하면 음 그때부터는 저희가 자가생존이 가능하게 돼요 좋아 나 이제 만들면 된다 행복하죠 이제부터는 도구 수입 안해도 됩니다자 그런데 또 점점은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슬슬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돌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 생각에는 쿼리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쿼리를 먼저 만들까? 그냥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광산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걸치면 건설이 가능한 거니까 자 네, 이렇게 지을게요. 잠깐만 그전에 먼저 체크를 하면 되잖아. 지금 필요한거 없고요 윈드밀 얘 예, 구입한 다음에 밭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밭을 만들어서 크기 먼저 체크를 할게요.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리고 가운데다가 자 생산성 올려주는 풍차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짚고 흠 길이 어디니? 여기네요. 얘는 뒤에다 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렇게 짓는 게 낫겠죠? 하나 짓고. 그 다음에 길을 또 연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고. 여기도 길을 연결하고. 나머지 농장은 어디다 짓으면 좋을까? 여기도 괜찮죠? 100%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콤보 레벨 벌써 3레벨 됐죠? 그건 나중에 생산량이 올라갈 거다. 자 이렇게 길을 연결해놓고 여기다 쿼리를 연결합시다. 쿼리를... 음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네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짓고 길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에 우선순위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별일 없을 겁니다. 저희 자, 도구 만들고 있죠? 아, 행복합니다. 그렇죠 행복해요. 그리고 여기도 집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아픈 사람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약이 도착할 거예요. 한... 어몇 분이냐 한 30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죽을 일은 없겠죠 그 이런데 빨리 건설해주시고 이것도 풀게요 그래요 도착했어요 자 먹고 행복해져라 자 이제부터는 와일드 카드가 나옵니다 세번째 시대이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가 나오는데 와일드 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카드를 어, 얻을 수 있게 돼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직 안 나오네? 그래 이런 식으로 와이드 카드가 뜨는데 이걸 누르면 자그 산업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제가 원한대로 뺏어 쓸수 있어요 그 예전만큼은 뭐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플레이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초반의 위기를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한것 같아요 아마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잠깐만 여기는 고기만 저장하기로 했단다 얘들아 먹을 것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나중에 옮겨주세요. 야, 아무래도 좀 집을 더 늘려야 될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집도 늘립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됐어요. 서비스 와일드 카드 아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미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써도 되겠다. 그쵸? 자이 녀석을 이 주변에 다 지워놓을게요. 일단 비옥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구리죠? 그러면 그냥 치읍시다. 여기다 짓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을 캐기 시작할 거니까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작업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질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맞는 열매들을 이렇게 심으면 더 빨리 자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얘 이름이 정확히 뭔지겠지만 D, Y, 2로돼 있었죠? 자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나중에 사전으로 이게 무슨 단어인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D Y E 그래서 이걸 심으면 적합한 환경이다 보니까 더 빠르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왔죠. 여기다가 농장을 하나씩 더지을게요자 이렇게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자 허브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허브를 생산하고 있다가 저희가 바로 약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장시간 동안 꽤나 좀 많은 진행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 벌써 90명이 됐고 한번 다른 국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은 30명이죠. 근데 확장 속도가 그닥 빠른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일단 그렇다 치고 다른데 자 보세요. 지금 자원은 많은데 얘들이 약물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죠. 그래요. 저희는 이런 위기를 극복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얘네들도 아마 조만간 죽어나갈 겁니다 지금 정복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마 거부 못할 겁니다 속도 좀 빠르게 해볼게요 국력 가마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버튼 누를 필요가 없이 정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참 슬프다 그쵸? 여기도 죽어나가고 있죠 한번 정복해 봅시다 자, 방어 못하죠? 얘들도 나름 좋은 위치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참 아쉽죠? 이건 죽어 나갈 겁니다. 벌써 이런 마크가 뜨기 시작했으니까. 죽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병자로 인해서 죽어 나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고, 얘들은 자멸할 겁니다. 저희가 상납받을 새도 없이 멸망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 칩시다. 자. 스타크1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정복을 했고요. 여기도 곧 정복이 되겠죠. 아무튼 게임은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라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정화 및뭐 테크트리를 좀 올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다음에 뵐게요